자 그러면 일단 우리 약간 손풀이 웜즈부터 가시죠 웜즈요? 네 웜즈부터 와,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둘이 하나 둘셋 찢어주마 할까? 웜즈 87.2시간을 했네 음, 많이 난, 했다 나 123시간이나 돼있는데 나 116시간 어, 우와 더 많이 했다 어 나도 볼래 나도 볼래 아 그럼 네 스팀이 있을 거냐 나 그럼 제일 많이 한게임몇 시간 했을까? 너 그거 본인 프로필 들어가면 볼수 있어 왠지 아크일 봐줄까? 것 같은데 아, 아 그래? 아크 800 12시간. 제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아크가 기록상 650시간 돼 있고 많이 했다, 확실히. 어, 그다음에 본다테르 님 거. 야, 휴폴플 180시간 뭐냐? 우와. 우와. 야, 이러니까 고인물이 되긴 하지. 아고, 뭐 167시간이요. 근데 여러분들, 177.9시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보여 주지 않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가 144시간이 돼 있습니다. 오? 저러니까 발로란트를 잘하지 아니 저걸 언제 한 거야? 카스 그룹은 케빈님이 원래 간간이 하던 게임이라서 데이즈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잖아 내가 근데 이런게 보면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적에 하던 것들 정말 그 옛날에 한 5,6년 전에 어... 어, 아프리카에서 제가 주말에만 방송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 시절은 제가 케빈님 방송 보기 전입니다 네 심지어 진짜 아무도 모를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날 모를 때 그때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도 심지어 회사에서 했어요 지금 근데 있는 이 회사에서 지금은 사무실 뺐지만 그 회사는 제가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 회사에서 그니까 러 말하자면 저는 순양을 산거죠 매개고 <웃음> 여러분들 SOS 보고 또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거예요 SOS 저희가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 이거 근데 이거 왜 안했냐면 이거 해주세요라는 요청 진짜 많았거든요 이 게임? 그냥 게임이 못해. 서버를 문 닫고 도망갔어 이거 그러니까, 아, 진짜? 어, 못해. 어, 내가 뭐 하고 싶어서 뭐 하고 하기 싫어서 안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서버 문 닫고 도망갔어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거 요청 진짜 많았거든 음,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 상태에서 막 요청만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이거는 근데 오늘 제가 선반 님 채널을 쭉 보는데 sos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오늘 날짜가 어제 날짜로 그래서 어 다시 열었나 그러면서 봤는데 그 영상 자체가 옛날 거였어 아 이미 옛날 영상이 <웃음> 어 옛날 거 영상을 올리셨나 봐요 예 네, 그래가지고 나 되게 기대하면서 찾아봤는데 서버는 닫혀있는 그대로였다 뭐 이런 해프닝 내가 뭐, 뭐 받았는데 까먹었다 받은 거를 월드로 세, 시작되는 거 맵이었어 월드 어쩌고, 어쩌고. 어드리프트 와 사람이 있나 죽었지 그속 월드 저지. 어드리프트도 서버 잡고 도망갔어 런쳤나 와 씨. 아 근데 월드 어드리프트 진짜 재밌었는데 진짜 재밌었는데 그리고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솔직히 그, 그 비행기 부품 엔진 하나하나 비밀 해갖고 그거. 그걸 업그레이드 해야 그 모래 폭풍을 지나갈 수 있다는 그 설정이 그 하늘성을 뚫는 그 기분 진짜 개질이었는데 음. 너무 재밌었는데 어! <웃음> 어! <웃음> <와>! 아, 야 <웃음> 누가 안정적이 어! 아니아니 오프닝부터 게임 얘기 사악 하다가 갑자기 잠깐 시사 얘기 잠깐 하자면은 러시아가 휴전 생각하면서 그 전에 직전에 내가 유럽에 가스를 대지 않겠다 너네 한번 혹한기 맞아 봐라 이러면서 러시아가 딱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갑자기 지금 유럽이 역대급 핫한 겨울을 보내고 있대요 심지어 그 핫한 정도가 <웃음> 25도 이래 그러니까 난방이 필요가 어, 없는 뭐? 수준으로 약간 오.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진짜. 천연가스 자원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가격이 떡락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권선증악이야 내가 봤을 때는 어. 진짜로 어 근데 나 궁금해 러시아는 어떻게 돼? 뭐알바노자 <웃음> <웃음> 여기가 러시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러시아가 한 요쯤 되거든요 어요 부분이 어떻게 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기는 분한테는 일루미나티 초대권 드릴게요 몇장 남았죠? 한두장 남았나요? 네두 자리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일루미나티 아태 지역 담당이라 지금 근데 저기 북한 자리가 공석이 났거든요 아 새끼래? 어... 그거 내 자리야 이건? <웃음> 우리 비솔동지가 없는 틈에 내가 꽤 차야겠슈 솔직히 세 마리.. 뭐야? 지금 두 마리잖아 세마리예요 아.. 세 마리야? 세 마리면은.. 어디 보자 지금 한 팬이 연비는 왜 같이 호주 쪽을 갔을까? 너 뭐야 왜 러시아에 두마리야 너? 자선단체입니다 <웃음> 자선단체가 러시아를 가쌓아가지없게 <가서> <웃음> 아, 죽었잖아 미안하게 됐다 순식이도 러시아 쪽에 두마리고 여기는 러시아가 아니고요 유럽 쪽이네요 네 유럽 쪽이잖아요 누가 봐. 북유럽 그 있잖아요 그릇 예쁜데 스칸디나비아인가? 어? 어? 강 어? 아, 주저없이 연비를 어, 그때리는 갑자기 어 어? 근데 <웃음> 창류 자랐죠? <잘할까>? 옆에 기름통 넷츠고 <웃음> 치지 빈출 어? 어? 들어오지마 모르겠다 하하하하아 그냥 라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뭐야 왜 저래? 아... 하... 아나 이거 착각했어 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불꽃 쫙 하는 화염방사기인 줄 알았음 왜난 여기 있을까 하하 <웃음> 저게 어디야? 뉴질랜드야? 귀양갔니? 람이 멕시코 깽단으로 변신 왜 근데 제 저거 자폭 할것 같은데 벤지 <웃음> 걸려서 튈것 같지 않아 어 이거 봐어아 이렇게 하면 얘가 기 다르지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얘가 달라 어와아아아 어? 예, 해내버렸다 아 우리 어때? 없손 잡나? 건이 합니다 이걸 람이 세마리가 너무 안전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네. 아무래도 그래서 천장을 좀뚫어 볼까 합니다 힘줘.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McMahon> <부딪 WesleyAN�> <웃음> <웃음> 어 저거 북극이냐? 그린란드. 아 그린란드. 어어어점어 음. 어, 어. 어? 어. 한국의 대롱대롱. 일본 쪽으로 착륙한 매국로 이거 우리 로프전 할때 하던 그 스킬을 써 봐. 오른쪽으로 가서 점프해서 위쪽에 꽂으면서 위로 올라가서 투핸을 딱 날리고 내려오면 될거 아니야. 되게 냐고 아니 차라리 그냥 텔프 한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턴을 쓰려고 지금. 촥! 오호. 야, 이게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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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잠깐만요. 그건 별로 안준제 중요... 사망 사유는 뭐죠? 띠용 띠용 날을 띠용 끼용 띠용 띠용. 알려 주라고. 알려 주라고. 그렇게 <웃음> 알려 띠용 띠용. 어, 이거가 와. 넘어가서 <웃음> 야, 이건 무슨 각이야? 이러는 와중에 캐빈 님이 1등하고 있네. 누나, 거기서 그냥 떨구고 저걸로 스페이스바만 내려쳐도 나가거든. 아, 근데 바람이 많이 세네. 이거 바람 영향 받나? 캐빈 님 무거워서 안, 안 받아. 이거 안 나갈 것 같은데? 뭐 아... <웃음> 저대로 캐빈님한테까지 가겠는데? 어? 어 한번 횡단해봐? 야 근데 이거 연비 현재 가야 됩니다 이거 결국에 연비가 1등 안다니까 이렇게 되면? 저, 뭐야 저기 킹밖에 저 왔다 갔다 왜 저래 <웃음> 원래 실크로드도 산티에서 가거든 저쪽에 산... 큰 산이 하나 있었어 거기 사막이야 임마! 몽골을... <웃음> <웃음> 저 힐팩 내꺼? 오케이 어? 아, 진짜. 죽이고 야! 싶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저이이거 거기 자리 좀 있나요? 저도 여행 좀 관리하는데 어디 어디죠? 여기. 여기 어어 <웃음> 어. 어. 블블블블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맨. 이곳을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요어 그대로 앞으로 갈죠? 어저 같이 뚫어드릴게요. 뚫지 마요. 딱말하세요 연빈님 뚫지 마요. 뚫어요. 뚫어주세요. 같이 뒤로. 어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의외로 <웃음> 도움 될지도. 그런데 어, 이거 투디가 죽겠다 이거. 버드린 건데 아, 설마 나는 어, <웃음> 연이그잘 생각하지 그한 거예요. 구거필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저기 시다거짓한적 없잖아. 없다해 봐. 내아 전 세계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긴급 뉴스입니다. 아유. 누나 잠깐. 어. 누나 아니야, 누나 아니야, 누나. 누나, 어, 누나. 어. 아, 너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꼴찌확정 아까 아까부터 오려알았어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웃음> 어, 근데 이거 여러 개 아니야? 아, 아 아니, 아, 나나나나나 타자랑 타자랑. 이씨 어? 이거 약간 살짝 아, 오케이. 아, 정수리만 탔네. 일단 한 명을 어, 야. 아니 먼저 날 죽여 놓고. 어? 우왔센데 아. 어, 근데 빨리 터져. 아. <웃음> 아, 아, 이렇게 해서 라미가 먼저 세계전쟁에서 탈락. 건방진 몽골인들이 우리 주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쪽 교회 다닙니다. 구역 예배하러 왔습니다. 봉고래 <웃음> 아닙니다. 시끄럽게 아니야. 에이맨, 에이맨. 나카무라 한 잤네. 일본에서 잠들어라. <웃음> 야저 형만 칼퇴도 예술로 가네. 어머나, 바나나가 열렸네? 언제? 어? 이거. 여기 하면은 케빈님도 못 나가요 이거 쓰고 이거 나가면? 이거. 어? 맞네 <웃음> 아니지 그거 아니지 케빈님 <웃음> <웃음> 케빈님 <웃음> 내일 계속 전화한다 그러면 그래라! 아 내일 무섭 다섯 개 받을 생각하여 <웃음> 거기 1픽셀 <웃음> 지자스 <웃음> 무슨 말이 필요해 잠깐만요 이건 뭐야? 계좌 <웃음> 30이야 30! 튕겨! 호! 조공 비행을 통해서 와우, 와, 나를 뭐? 굳이 죽이면 은 안되지 않을까? 차라리 힐핑 먹고 빠지는건 어때? 거기 예? 케빈님의 영역이야 케빈님의 영역이라고 너 죽고싶어? 알았어. 우리 화해하는거야 뭐, 우리? 케빈님의 영역이라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벗어난 채로 당신을 쏠게 어! 야, 잠깐만 우리 화해하자고 화해! 야, 아, 아! 화해하자고! 야! 어? 어? 어? 저게 뭐야? 하지만 아, 이건 옷까지 <웃음> 와 뭐야 이거 어 근데 이건 아니지 <웃음> 오이씨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투드님 뭐야 무슨 각이 보이는 걸 <웃음> 잠깐만 재빈님 가라 에헤이 오 이빠 방금 데미지를 보고도 날쏘나한 명만 데려갈게요 투디님투디님 예, 예. 투디님. 예, 말씀하시 우리 꼭 데려가야 할까요? <웃음> 그럼 혼자 가지! 우와! 두, 두, 에이. 드디어 역시! 선님 어차피 캐빈 아니면 CN입니다 지금. 역시 내 동생! 다음에 제발! 급합 선타! 흡.합.붐은 뭐야! 근데 시스템적으로 호밍미사일이 하나 더 있네요. 아 우리 근데 좀 이, 호밍 쓰지 맙시다. 노잼이다. 피지컬 아이고, 안 되나? 설마? 다 실력이 안 돼서 지금 그걸 쓰는 이거를... 건가? 저런 도발을 들었는데 내가 또 그럴 수는 없잖아. 내가 바주카로 해줄게. 바주카로 해줄게 내가. 아예 맞출 수 있어. 엄청 한치어오 자신감. 잘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맞출게 근데. 해보십시오. 잘 가. 어 어. 와. 야이 멍청아. 오오오오와와 완벽. <웃음> 어? <웃음> 아이씨! 겉멋 안 부렸으면 이겼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호밍으로 이기는 건좀 재미가 없잖아 솔직히 맞지 맞지 아, 그러면 재밌게 세계전쟁 해봤고요